3일에.. 한 칸씩 인트로 아이디어 고갈됐다 뭐지 돌았나? 5,6년 전 김벌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몸무게 72.5에서 73죽먹었나 고지방 무근육 무근육 배불뚝기숨 쉬는 것도 힘들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다 여하튼 말하고자 하는 건 5년전 72kg였을 때에 비해 몸무게는 5kg 적은데 가슴이 왜더 비대한지 모르겠다 갈비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예전에 찍어둔 영상이다 쌈무에 벌집 삼겹살에 쌈장같이 먹으며 아... 저렇게 먹으면서 1박 2일 보면 인생에 더 바랄게 없다 아까랑 똑같은 구성에 김치까지 추가로 넣으면 앞다 하... 먹고 위줄로 입가심하면 도파민이 정수리까지 솟는다 한 번씩 주변에 보면 아이스크림 초콜릿 같이 단거 싫어한다는 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을 보면 진짜 어른 같다 턱걸이 다시 하나씩 늘려간다 니 먼저 올라가라 아이 뜸들이지 마시라고 오늘은 두개 당겨본다 오른쪽 힘에 너무 치우친다 내려갈때도 오른쪽 힘에 너무 치우친다 지난번에 드디어 엘리트 한쪽 다리를 벗었다 나머지 다리 뻗기에 도전한다 턱 자세로 도입 한쪽 다리 발등까지 쫙혀 됐다 이제 나머지 다리 펴봐 흔들버지 말고 펴봐 안 되네. 지난번에 손 짚고 19건까지 찢었다. 이번엔 19건 손안 짚고 버틴다. 손 떼. 버텨. 19건 클리어. 슬램덩크 만화책 던지면 피살 시킨다고 말씀들려 하셔서 이번엔 부드럽게 놓았다. 율지태. 이소...룡 새끼 늘지를 않냐 알통 유산소 시킨다 그 계속 고양이 이름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름이 고양이다 품종도 계속 물어보시는데 믹스견이다 안 아프다 더 세게 깨물어라 아 어, 아프다 하나도 안 아프다 잠깐만 아, 아, 아, 아 아프다, 아프다. 어왜 이러는데